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살리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오후 예배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따르기 위하여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신 귀한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가득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인마누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자녀삼아 주신 하나님. 세상에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 타협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제자, 아름다운 성도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날마다 찬송하고 예배하는